저는 한부열 작가 엄마이자 어리긴다. 오랜 활동의 동료자인 한부열 작가 엄마 임경신입니다. 지금 여기 보시는 이곳은 한부열 작가가 늘상 작업을 하는 공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봤는데요. 이곳에는 음. 라이브 드로잉을 하기 위한 30cm 자와 펜과 종이가 있습니다. 가장 단순한 도구 같지만 이세 가지가 없으면 라이브 드로잉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. 한별 작가는 그 유난히 도 30cm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디자이너께서 여기 30cm 자를 한부열 거로 특별히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만들어 올 정도로 한별의 자사랑은 대단하답니다. 이상하다. 작품의 디테일을 그릴 때 정말 힘있게, 아무 구애도 받지 않고 막 이렇게 힘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. 내 한부열 작가가 와. 이런 라이브 드로잉을 할수 있을 는있 거라고 사실 상상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 하는 걸 굉장히 즐겨요 많은 사람들이 봐준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른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해 준다는 그걸 느낌으로 아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한별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항상 뭐. 찡을 외쳐주시고 환불 작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 아마 더 힘이 나서 더 신이 나서 더잘 그리는 그런 작업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다이브 들어요. 어때요, 후열이 그림 재미있어요. 재미있어요. 재미있어요. 지금 뭐 그리고 있어요? 그림 그림 그리고 있어요. 재미있요 네, 잘 그려주세요. 네. 잘 그려세요. 네. 하이요 네. 여러 가지 그림 형태들 중에서 아, 어 유난히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, 중첩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그게 아마 항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대화의 방법을 그림으로서 하다 보니까 그림의 여러 겹친 모습 속에서 자기의 소통의 그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림 속에서 항상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려내는 걸 보면 아 한불 작가가 얼마나 사람들과의 소통을 열망하고 있었나 그런 것들이 그림에서 잘 보여집니다. 지금 이제 거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.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술을 마지막에 꼭 마무리를 하는데 입술을 칠할 때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. 자기가 그린 그림의 순서대로 입술을 하나씩 하나씩 칠해갑니다. 음. 음. 자, 찡, 띵, 찡. 사람들. 음. 자, 사람들이라고 합니다. 바로 지금 그린 그림인데요. 지금 이 작품을 벽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지금 이거 그리는 게 뭐예요? 비계. 비계예요? 오, 좋아요. 자, 여기 동사람들 한 번만 더 그려줘봐요. 음. 넌으르어 <릉> <릉> 으르렁 <릉> <릉> 뭐 근데 그그 그려. 음. 음. 음. s 미 a